사랑할 수 없는 그대 지친 가슴을 난 너무나 잘 알죠 평함없이 그대 곁을 지켜왔지만 그댄 지나버린 사랑 그 안에만 사는 걸 그대만은 내게 다가온 시간을 힘겹게 만드는 사랑 지난 날들을 그대의 아픈 얘기를 쓸 때도 그대 가슴은 울고 있는 걸 느끼죠 오오. 그런 그를 끌어안아 주고 싶지만 이런 내맘 들키지 않기로 한걸요 원하고 원망하죠 그대 맘 는 사랑. 그대 지난 날들을, 그대의 아픈 얘기를 모르고 싶은 걸. 지금 그대는 빈자리 채워주. 혼자서 얘기할게요